자, 오늘은 어메이징 그레스의 마지막 강좌를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강좌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이 명상과 체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오늘의 이 방영은 현재 이제 페이스북으로 진행을 하고 유튜브가 지금 어, 이 와이파이가 잘안 돼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어,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제목은 Amazing Grace 이 4강이 되고 여기서 환족과 한족과 피라미드의 비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에 이 피라미드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세계 7대 부가 사이 중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외계인이 만들었는지 뭐 옛날에 새로운 세계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세계가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설도 많이 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다. 왜? 그것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가게 되게 되면,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체로키인들의 아메리카 어? 체로키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지? 그것은 지금 지중에 엄청나게 보급되어 있고,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저 찬송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세계적으로 가장 애청국 중에 한 곡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체로키 인들의 그 원어를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2절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있는데, 2절 부분에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현상이 피라미트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1절에는, 1절에는 우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선조들이 가르친 거예요 자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는 문자도 잘 없고 음, 배우기도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을 전달을 해가면서 부르면서 자기 가족을 지켜 갈수 있도록 이 삶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일질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자연,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자기 가족을 어떻게 지켜가고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1절이 그렇다고 하게 되면 2절은 뭘까? 우리 느낌상으로 2절은 뭘까? 2절은 당연히 어떻게 이 가족들이 영원히 번창을 하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어찌되게 보면 사후를 설명해 놓 거예요. 사후.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사후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1절이고 2절은 이 사후를 설명해 놓 거예요. 그러면 이 사후 세계는 2절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후 세계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랑낭지 야매이로, 조전장령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우랑낭지 야매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너가 만들어진 마을에, 이 야산에, 아름다운 산에 말이에요. 빛이 잘 들고, 이렇게 기운이 강한 곳에, 조전장령 일이 해놨어요. 자, 여기서는 아주 초악풍과 진기할 것이, 조각품과 진지한 것이, 이런 것이 쭉 이어지는 박물관 같이, 진기한 것을 모신한 곳이라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조선 낙원이라는 거다. 앞에는 우리는 낙원 조신을 했다. 그죠? 그렇게 낙원 조신이라는 것은 환족의 차 중심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이제는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고 각 지역에 가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조선 낙원을 만들으라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조선 낙원을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조희완매대지. 자, 이 넓은 곳에서, 마을을, 마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 성당을, 성당을 짓고, 절을 짓고, 우리는 교회를 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면 그까지못 가니까. 그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산에, 원기가 왕성한 이 곳에, 지어라는 거다. 자, 유메랑랑.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남길, 이 산에, 여기서는 맷자가 어떻게 되면, 지금은 우리는 산이래, 산매라, 그지? 맷산이라고 부른다. 산이라고 했는데, 옛날에 그산 자는 부르기를 맷자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는 유매로 듣는데 이것은 산이에요, 야산.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이것을 낭낭을, 아름다운 천국을 짓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을 짓는 이유는 우리, 니가 구영 대히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영이 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큰 기쁨, 큰 기쁨이 있고 영혼이 만들 수 있던 이 낙원조선을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원조선 해놨죠 낙원조선을 이것을 지키고 평생동안 지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영 내 영도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동참하라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동참이다 그렇게 우리 가족이 모두 동참해서 이 낙원 조선을 잘 보존 만들어진 낙원 조선을 잘 보존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살아가면서 이런 도시가 마을을 하나 만들었다 하게 되면 여기에 큰산 산에 그지 산에 이 낙원 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낙원 조선 그러면, 낙원조선이 뭐냐? 여기는 오게 되면, 진귀한 보물도 있고, 진계한 보물도 아져 있지? 조각품도 있고, 진귀한 물들이 줄줄이 엮여져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조상들이 이 낙원조선을 만들면, 어떻게? 이것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가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제지? 그러면 후손들은 이것을 잘 지켜라. 지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가족, 나, 나의 영혼도 구원을 받아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 종교를 한번 봐봐.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뭐 종교든, 외국의 종교든 다 마찬가지로. 자, 처음에는 이리 살아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내가 이대사인을 향해서, 응, 어? 깽가리가 치고 즐거우게 되게 되면 이것이 가정이 말이 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사냥도 하고 음식도 어, 만들어 오고 동물도 잡아오고 해라 했다. 그제 그런데 급나게 어떻게 북을 막치게 되면 북을 친다는 것은 내가 음, 바라는 거, 기른이라고 그랬다. 그제 내가 소원을 하고 바라는 거다. 그 북을 치는 이유는 내가 위험하니 가족들이 위험하니 빨리 오갖고 이것을 막아라 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어떻게 이 사우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라. 이것이 우리는 교회도 되고, 절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 성당도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이 똑같은 거야. 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어져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기 산이라 했잖아. 요그지 산은 같이, 산에 이런 낙원조선. 여기는 조각품과 징기한 것들이 꽉 차여있는 이 낙원조선이라는, 낙원조선이라는 거다. 그러면, 애초에 있는 낙원조서 본부는 저쪽에 있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개척해 나라. 그렇게 지금 개척, 개척교회가 나가는 방법이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단지, 여기에 동참하라.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과 내가 구원을 받으려 하면, 그렇게 내가 이것을 설립하게 되게 되면, 이것을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놨다. 구원을 받아서 큰 기쁨, 대희 해놨잖아요. 영들이 구원을 받아서 큰 기쁨을 갖다 줄 것이요. 이것을, 낙원조선을 잘 지키고 보존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가족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동갑고라는 게 아니고, 동참하라는 게다 동갑고래 소리는 안 했다. 동참하라 해놨다. 동참이나 동갑꼬라는 건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몇몇자 있잖아 그지 아까도 있지 어? 야메이로 그지이몇 자가 이 동산이 산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살아갈 때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천국은 어떻게 나원 조선은 우리는 한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데 너가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까지올 수가 없으니 너가 그 마을에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야. 그순단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여기에는 징계한 것들이 있는데, 이 징계한 들이 과연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조상들이 거기 있다는 거다. 조상들이 거기 있다. 그럼 조상들이 누구 조상들을 거기에 모신 안 하고, 거기에 징계한 것들이 다 있는 그 조상들이 이 낙원 조선을 만들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산이라 했다, 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곳이 우리가 비는 곳이요 그 우리 조상이 묻혀져 있는 것이요 거기에는 진귀한 보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다 그쵸? 그이말 그대로다 노래 소리가 또 그대로 한 거야 이것이 단지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하고 똑같다는 거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것이 한자어로 표기되어 한자어보다 더 나은 앞에 있는 글자로 되어 있겠지 이것이 전해되면서 말은 한국말하고 똑같아 하는거다 지금 한국어하고 똑같다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이제 조금 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조금 못 그리더라도 해를좀 하세요 이. 좀잘 그리나? 대충 이렇게 세계지도가 이렇다고 하려보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다 그제 응? 여기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다, 있다. 여기 대만이 있고 여기 가 우리가 응?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하고 이렇게 돼있고 여기 호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것은 이 대륙 속에서 어디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했나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대자연의 이 속이라 이 정도 될 것이다 여기는 바이칼 호수가 있고 여기는 흡수골이 있고 이 몽고의 흡수골 여기는 바이칼 호수 그러니까 이게 천하에 이 너른 평원이 이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곳일지도 모른다. 이거 지금은 내가 장담을 못하지만 이곳일 지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우리나라 탄생하면서 여기서 이제 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인이 있고 한웅이 있고 우리가 당군 시대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지? 뭐 그때까지 내가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고 자, 지간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몽고 민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몽골 쪽에서 어? 한웅의 시대가 거기서부터 열렸다고 하니까 몽고 사람들이 저가 제일 큰 형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지? 그런데 저가 제일 큰 형님이 이거. 고 몽골은 제일 동생이야 자 예를 들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한 40년밖에 못사잖아 그지 40년밖에 못살고 30년 40년밖에 못살니까 부모가 수렵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제일 큰 형님부터 가르치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제일 형님은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일로 가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갖고 이렇게 가겠지 그지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되는거예요 그런데 이 한웅시대 9천 년 전에 이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 것 같아 이 노래는 내 생각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웅시대에 한웅시대가 하더라도 우리가 천부경이 지금 뭐 1만 년 9천 년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글로 전한테어 오기는 내가 보기에는 뭐한 6, 7천 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천 년을 좀 넘어갈 거예요 완전에 그러면 저서왑 문명이 지금부터 빛이 한 3,500년 정도 되니까 3,500년 하고 2,000년 하게 되면 한 5,500년 5,500년 한 6,000년 정도 6,000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6,000년 그러니까 당군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군이 지금 한 4,50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당군보다 한 1500년 전에 이 어메이징 그리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천부경도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준 거이 명상법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셋두로돼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조상이 생길 때부터 하늘에서 갖고 온 것은 아닐 것 같아 다르지 그 당시에 자 그러면 이곳에서 만들어져 갖고 자, 분갈을 해 나가가지고 이 세상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갈을 해갖고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아메리카를 넘어서 마야로 넘어서 인카제국으로 이렇게 갔을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시대를 흘러서 가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 이렇게 로마 제국이 있기 전에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도 있, 그죠? 이것도 이 한족에 의해서 아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카자흐스탄 같은 데 보게 되면 지금 이 우랄산맥 넘어가지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당군을 근처 쉬고 있잖아요 그지 당군하고 당군 돈, 돈도 돈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우랄산맥을 넘어가지고 이쪽으로 갔을 것이고 그지 또 밑으로도 이렇게 <웃음> 히말리아산맥으로도 왔을 것이고 자 이쪽 밑으로도 왔을 거고 자 이쪽 아메리카 쪽으로 이쪽으로도 왔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 한, 한웅 시대와, 응, 한인 시대는 우리는 모르는 세대고,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우리는 당군 시대가 열리게 되겠지, 그지? 자, 이 당군 시대는 당군 시대보다 더 앞선 시대가 있다는 거다, 그지? 그것이 지금은 다 밝혀지지만은, 이거, 이 중도, 중국의 위쪽 부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산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다 그지? 안이사대 문명 발상지가 보천 2500년에서 3000년 정도 빛이 3000년 정도 되는데 이 사안 문명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최소한 도로 한 1000년 500년에서 1000년 정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이 정도에 서서 사안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여기서 간 것이 이집트 문명 여기서 가는 것이 큰 강을 끼고 있어야 돼. 요 모든 이 민족이 문명이 발달된 것은 큰 강을 끼고 있었다는 거다 왜?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어야 되고 농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가 나일리강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여기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지 인도 쪽에 오게 되면 여기가 겐지스 강 인드스 강 그지 중국 쪽에 이항어강 양쯔강 뭐 이런 정도 되겠지, 그죠? 이것이 우리나라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였어요. 이것이 한 2,500년에서 3,500년 그 사이 정도 되는데 이사 문명 이것보다 더 발달됐다. 지금보다 더 발달됐다.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4대 문명 발상지가 한 지금부터 한 5천년 정도 됐다 하게 되면. 당군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다. 그치? 당군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게 되면 이사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이쪽으로 간 것이 당군 응? 우리 고조선 문명이 되겠죠 이쪽으로 온 것이 우리 항아문명 이쪽으로 온 것이 인도 문명 이쪽으로 간 것이 이집트 문명 이쪽으로 가 가지고 후반기에 이 이집트 문명하고 수메르 문하고 화 이렇게 합쳐져 갖고 이쪽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자고 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쭉 가다보게 되게 되면 게되이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은 4대 문명 발생지보다 조금 늦어요 조금 늦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발달된, 여기서 넘어가서 만들어지려면 한참 걸릴겠지 그러면 그 세월이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목에 우리는 피라미터라고 그랬다, 그제? 환족과 피라미터.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조상들이 우리가 혹시 뭐 우리 조상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돼. 전 세계 조상입니까? 이? 우리는 거기에서 이 당국, 당국 문화로부터 이렇게 흘러온 하나의 이 부족일 뿐이다, 이 말이 그제? 이 부족이지. 뭐 한족 전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내년에는 꼭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흡수골에부터 시작해서 흡수골에 여기서 고약한 게 내가 안, 아주안 가봤지만 흡수골에서 그 넓은 평야에 이 몽고의 흡수골에서 강이 있는데 강이 흘러가게 되면 바다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강이 흘러가게 되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칼 호수로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칼 호수는 이게 어떻게 바다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 민족하고 혈족이 가장 뭐, 트라비타, 아마 뭐 트라비타족인가? 그한 우리가, 이 DNA가 엄청나게 가깝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우지간, 여기 있는, 뭐, 몽골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나, 실질적으로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전부 다 한민족이야. 똑같은 민족이야. 그게 한민족으로 하니까 한국 민족이 아니고, 똑같은 한 단위 민족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 종교는 뭐 때문에 지난 시간에 뭐 때문에 종교가 될라 하면 두 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다. 이 조상의 지혜라는 거다 이게 이것이 이 인류의 조상들이 남겨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다. 이 지혜가 뭐냐? 뭐였다고 그랬죠? 또 이제 뭐였대? 자기 조상이 있으니까 조상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 숭배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자연의 대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종교의 탄생이라는 거다. 결국은 지금 뭐 불교, 기독교 뭐 했었지만 은 이것은 어떻게 여기서 어메이징 그리에서 한족들이 물려준 이가 여기서 벗어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이 변형이 되다 세월이 흘러갖고 변형이 되다 보니까 각자 땅 다묻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면 종교의 기본은 무엇이냐 이 조상이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자 습과 무늬도 그치? 습과 무늬도 이 조상이잖아 그치? 실제적으로 그 제자가, 그거는 제자가 있는 것이고 예수는 어떻게? 이 혈적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전부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 이 전부다 조상을 믿게 되는 거야 조상은 조상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결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그지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야 자 이것이 우리는 첫 번째 요건인데 지금 뭐 제사를 지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요 지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응? 지내고 지내고 싶으면 그것이 우상이 꿈 예수도 믿지 말아야지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말은 안 되는 거 하느님은 유신이지만 예수는 유신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죠? 하느님은 유신이지만 유신은 처음부터 종교는 종교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 없으면 안 돼. 예를 들게 되면. 우리 가무속에서 가게 되면 천지신명이요 어 불교에 가게 되면 부처님이요 보면 하느님이요 뭐알라시이요이 전부 다 절대적인 존재제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냐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거다 이거 응? 절대적인 존재는 이 대자연의 이치대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종교가 희한하게 바뀌어 본 거예요. 종교가 이거는 절대적인 이치예요. 종교의 이치예요. 조상 숭배와 대자연의 이치는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옛날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은 옛날 할아버지 조상들은 우리가 누구인데 믿어야 되겠나? 저 하늘 보고 믿어야 될까요? 대자연이니까 대자연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나? 하늘을 쳐다봐야 되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지냈을까요? 아, 높은 산에 가서 재단을 열심히 짓는 거야 그래서 모든 옛날 문화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재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재단은 모든 종교에서 어떤 분야에서도 이 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러면 조그만 부족들은 이렇게 됐는데 낙원조선에는 어떻게 여기에 이제는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 거대한 이런 피라미터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때까지 놓은 거? 유물. 유물도 유물. 놓지만 처음부터 이 조상들이야. 왕, 왕이고 조상들이다. 근데 왕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다. 아까 지금 뭐랬어요? 우리는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살아가면서 누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만들어. 여기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 우두머리. 여기서는 우두머리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두머리라. 그렇게 치우라는 말이 이름이 치우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다스린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치우천악으로 바뀌어 본 거야. 우두머리가 다스린 거야. 치우라는 치우, 우두머리가 치우, 진리하게 되게 되면 우두머리가 다스린다. 어떻게? 진리로서 다스린다는 거야. 그러면 진리와 우리는 이런 피라미터를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왜? 이거는 신성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되겠노? 조상이 있어야 되고 대자연은 이것이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낙원 조선이라고 만들어진 거야 여기는 온갖 진기한 것들이 온갖 비석들이 온갖 조형물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이것이 지지가 어디가, 어디에 가장 먼저 만들어졌겠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수아노부터 만들어진 거야. 이것을 배워서 어떻게 가겠나? 이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제일 이쪽에 어떻게, 이집트가 제일 먼저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 가서 거대한 민족들이 풍부하니까 이 거대한 이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대한 성들이 있죠 응, 그럼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대한 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중국의 문화들이 중국의 왕조들이 청조고 뭐고 이렇게 왕조들이 어떻게 거대한 이렇게 이거는 옛날에 이런 것을 만들어 했는데 이런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부터 어떻게 왕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조상 숭배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 숭배로 바뀌게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래서부터 우리 삼국지에 나오게 되게 되면 유비도 유비도 나오고 제갈형도 나오고 어 그러는 거야. 조조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시왕도 노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 조상들을 우연대로는 이 조상들을 신으로 모시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기가 신이 돼어버는 거야 자기가 항제가 되고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 종교 집단으로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 여기는 아라비아 쪽에도 아라비아 쪽에도 전부 다 왕족이잖아 왕족 그치? 전부 다 왕족이래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왕족들이 만들어지고, 이 중국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참, 뭐, 청조부터 시작해갖고 쭉 왕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황제라고 한거요 그게 보게 되면 이 성전들을, 자, 여기서 이제 변형이 돼갖고, 이제는 어떻게 한쪽에는 우리는 로마, 이슬람 문화, 신들로.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피라미터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은 것이 있어야 되겠나요? 수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제? 중국 수안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제? 뭐, 번안 하는, 뻔한 거잖아. 그 탄생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조상숭배가, 이게 잘못되고 온 거야, 이? 그렇게 이제 개인숭배로 바뀌어버린 거야. 개인숭배로. 개인숭배로 바뀌고, 대자연의 이치를 누구말따나 하느님, 우주의 진리를, 이거는 진리다, 그제? 우주의 진리를 우리가 내려오면서 신으로 동갑을 시킨 거예요. 우주의 진리를 신으로 동갑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다가 바다에서 사람이 죽고 문제가 생기면 용왕이 한했다 하고 그제 살아가서 죽게 되게 되면 게되 산신이 오겠다 하고 자기가 뭐 어디 갔다 하게 되면 이렇게 죽을 응?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개인 숭배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신들의 착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탄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이 굉장히 강하다 그지 그런데 특히 한국은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문명이 발달은 이집트 라든지 자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은 지금 공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종교를 마살했지만 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우리는 당군과 이 중국 문명 여기에 우리는 종교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다 종교심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기 어메진 그레이스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이 뭘까 자 종교가 되려면 우리는 3대 원칙이 있다 세 가지 갖춰야 될 조건이 우리는 종교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는 경전이고.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수도자고. 하나는 신자다. 그렇지? 교인이다. 신자니까 교인이다.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이세 개가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이 세계가 해야 될 것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남겨줬겠지. 분명히 남겨줬을 거야. 없,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기독교도 생, 탄생하기 이전에, 불교도 탄생하기 이전에, 당군 할아버지도 탄생하기 이전에 이것이 내려왔다는 거다. 그지 당군 할아버지 이전에. 그러면 경제는 우리가 뭘까? 종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이것이 81자라는 거다 누구말때는 뭐 3일 신고가 듣고 그거, 그건 다 부질없는 거야창경계정한 누구말때는 넌 법적, 고구려 법전을 갖다가 우리 경제이라고 하고 이랬뿐만 곤란하잖아잉. 응? 그러니까 그거는 그, 그거는 법전이고 성경은 개인의 역사고, 아, 그거는 자이렇게 하고 역사고, 이거는 하나의 법전이고, 그게, 게안 되는 거야. 그거는 경전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수도자의 길은, 개인이 수도를 해갖고, 돌을 태야 되는 거야. 그죠? 돌을 태야 되는 거다. 세 번째는, 신자는 어떻게 해?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스다. 그치? 어메이징 그레스 속에, 우리 다들, 지금은 이름이 어메이징 그레스가 되어버렸어. 그랬그 당시에는 천북인 같이, 글자밖에 없은 거야. 이 글자밖에 없은 거야. 이거도 응? 166자, 글자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어메이징 그레이션은 누구가 있을까? 자, 신자들이, 에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서, 살아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고, 이 신자들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요두 개를 딱 하는 거야. 지금의 종교는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 똑같은 모습이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신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낙원조선을 낙원조선이라는 게 이것이 천당이다 천당 이것이 극락이요 천당이야 자기들 말로는 이것이 영이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이 속에는 윤회해 갖고 온다 소리는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야 환생해 온다는 소리는 절대 안한 거야 그러면 그것은 없는 거야 사람이 죽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아예 없는 게아니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한생에 온다 부활에 온다 하는 소리는 이 내려오면서 어떻게 사람을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 그래서 세뇌에 당하면 안되겠지자 이렇게 돼 가지고 어메이진 것은 신자들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성전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거야 그 다음에 이천부인 가지고는 경제를 모두 보다 귀신 덜린 사람은 귀신 떼더라고 만들고 내 수행하고 싶으면 수행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다할수 있도록 만들놨잖아 경전이 그지? 그러면 단지 이것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소위 뭐저 쪽에는 신부, 목사, 그다음에 선임 이렇게 되겠지. 여기 한개더 들어가서 우리 수도사면또 무당도 이게 포함될 거고요. 뭐 무당 신부도 있고 무당. 무당 신부도 있고, 무당 선임도 있고, 그건 있으니까 이것이 종류가 다를 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수도자들이 뭘 해야 되잖아. 어떻게? 도를 깨쳐야 된다. 그죠? 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도를, 도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가르쳐 주을 거예요. 그런데 저을 글로 쓰기는 여러분들이 참애매모호하겠지 다른 건 네는 어떻게 살례를 하고 경제는 어떻게 하는데 니도게 치는 것을 이거 글로 옛날에 글로 으을 낙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엇을 죽겠나. 부는 방법만 가르쳐 주을 거예요. 그제. 방법을 가르쳐 줄게는 안되겠나요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는 옛날에 사람의 생각은 아마 다 유사할 거야 사람의 생각은 다 유사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쓰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들을 우리는 소술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쓸거이겠잖아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협지로 가보는 게 무협지. 무협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도사가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무협지에 가게 되면 무협지의 근본은 마지막에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가 되는 거야. 무협지는 우두머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재림을 무림을 제패하는 거잖아. 무림을 제패하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그 당시에 보금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비책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무술을 쓰는 이런 방법을 쓰란 책이 하나 있고, 아니면 이 칼만 딱 뺐다 하면 어떻게 쫙 쓰러지나. 우리 요새 와서 레이저, 응? 음? 레이저 칼이다. 한번 쫙흔들를보기로 하면, 사그리, 막, 나무도 다 빠지고, 음? 자, 이런 것인데, 이것이 재패를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어디에 숨겨져 있다. 그죠? 숨겨져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것을 풀기 위한 지도만이 있다, 그제? 그러면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지도를 가지고 무림에서 막 싸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가는 것이 우리 무협지다, 그제?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제? 그런데 이 돌이라는 것이, 도라는 것이 아주 애매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최고로 이거 설명할 수는 없다. 그제, 글로서. 마땅하게 글로서 하는데 이 방법은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도라는 것이 뭘까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 한번 알고 가야 되겠다. 도가 뭘까? 깨달을 도? 도통할 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도라 하게 되면 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소심해서 깨달음이란게 뭐냐, 이 그제? 뭘 깨닫단 말이고, 나는 책에 보게 되면, 막 옛날에, 어, 어느, 어, 어, 선임이 깨달았다 하는데, 뭐, 뭐 보고 깨달았다 해갖고, 누구말때는 우리 그, 무슨 선임? 우리 부적 탁부시는 선임. 어, 달마 선임 같은 경우에는 저 중국에 가다가, 이? 어제 그, 동물에서 자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물을 한 그릇 묶고 나니까 해골이라 했다, 그제? 어원해대사가어원회대사해회보 어, 그 있는 물보고 그거를 그달았서뭘 깨닫냐 이 말이야 야 이것을 우리는 정말 아죠 여기에 우리는 많은 것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우리는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이 도라는 것이 도통할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데 도를 깨치 이유는 없다 이 말이야 못 갖고 깨치겠노 그렇지 아이 이기좀 해봐요. 강의하는데 그 앞에서 글림만 도짜만 쓰지 사면 어떡해 도라는 게 뭐면 또 도... 어, 가만히 있는데 뭐 깨치지겠나? 나 그래서 나는 깨치다 깨치다 하는 사람들 나참 말로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뭘 깨치는지 내가 이때까지 깨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뭘 깨치다는 것인지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다 오늘 안 깨치고, 아, 깨진 사람이 뭘 가르쳐줘야 될거 아니야. 깨진 사람은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우리 정확하게 풀자. 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때는 우리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가는 길, 수행하는 길이라는 거다. 이것이 도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현명하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이거래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자이 도라는 것이 누가 깨닫지? 나는, 나는 깨달음에 대해서 자꾸 하지 말고 자이 도라는 것은 인간이 자 인간, 정말로 인간답게다, 인간답게. 자, 인간답게 살아가기 방법을, 이 방법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가는 길이다. 이것이 우리는 도라는 거다. 이거 깨달은 게 아니라면 깨달음이 어딨노, 깨달음이. 우리가 사람마다 전문다 현명하게 그러면 이 깨달음의 길에는 우리가 옛날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배웠잖아 정말로 우리는 3일 신고에서 3일 신고를 쓰신 분이 정말로 많이 깨닫는 분이다 그사람이 그 도사가 아니다이 말이에요 도사가 되려고 하면 뭐가 붙어보게? 도사가 붙으려고 하면 귀신만 붙는 거야 아 이렇게 도사가 된다는 생각하지 마 절대로 이 도라는 것은 내가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사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이 머리가 이 머리가 이거 좀 복잡하잖아요 머리는 왜 복잡할까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가르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르치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련하는 그 길이 우리는 이 도라는 거다. 그런데 많은 우리 요새 와서는 어떻게 전부 다 도인을 도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도는 사람이 인간답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다. 에이, 가르쳐줬는데도 또 모른대요. 아 그거는 3일 신고에서한 거고. 3일 신고에서한 거나 그거나 가르쳐준 거랑 똑같아 그거는 방법이고. 요거는 하나에요. 그 방법은 내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는 수렴 방법이고. 수렴 방법이고. 자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 제일 우리가 그한게 하철보라고 그랬다. 그제? 이번는 중철지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상철통이라고 그랬다. 인간이 깨달으면은 이것이지, 뭐, 도사가 돼갖고 깨닫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랬을 거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느낀 감정이 뭐예요? 왜 이렇게 똑똑하다. 점을 치면 100% 다 틀린다는 거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 인터뷰하고, 모든 사람 예측하고, 모든 기자들이 예측한 거는 어떻게? 아, 트럼프 대통령이 오가지고, 통상 압력을 많이 엮고 방위부담을 하게 돼 만들고 이렇게 엄두소리 팍해고고저 김정일인데 공갈 팍 치고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강요하는 거 보면 국회에서 설명하는 건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정도 많이 알겠나 북한 사람이 어떤 실적이고 북한하고 지금 90년대까지는 40배의 GMP가 벗기고 지금은 어떻게 300배가 차이 났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은 알겠나?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좀 창피한 거야 그래 놓고 예측하는 사람들 오게 되면 FTA가 어떻고 자동차가 어떻고 삼성 반도체가 어떻고 이거 이야기하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오는 사람마다 다하겠 그래서 점치면 무조건 100% 편이래 그렇지? 그래서 점제가 되지만 누구 말 다른 대통령 되면 이름이 좋아가고 대통령 됐다 캐놔 놓고 참 삼아지 막 교도소 가고 나니까 이름 쑥 다듬어보고 지금 성명화 갖고 이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디 있노 몇년 전만 해봐라만 제일이다 누구는 이름 때문에 대통령 됐고 묘를 묘를 잊은 해갖고 대통령 이 됐고 막 이런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봤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한말안냈다 그제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거.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독재가 어떻게 돼갖고, 이사람들이 개화가 얼마나 죽고, 이런 것을 싹 설명한 거야.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자각 좀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자각 좀 해야 돼. 우리 자, 기 자신도 모르면서, 어? 눈물 예측하는 거, 그거 웃기는 이야기지. 자, 하출보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갖고 온 거다. 우리가 도를 이루러갈락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을까 옛날에 가르쳐 준 학교도 없었다 책도 없었다 인터넷도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나 자이 두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뇌에 우리는 두뇌로서 이렇게 돌을 이루고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최소한 이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만이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돼 무슨 얘기지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도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이? 도가 어디 있냐 도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출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뇌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까 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는 상식성이다 상식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는 도의 길이다 일반 사람이 가는 도의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느 정도의 수준이 그렇겠나 내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지금 가르칠 때, 수리사주를 가르칠 때 하는 말이 있지?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왜이 길을 선택을 했는지, 이 길을 가야만이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상담하지 마라인 거고, 그지? 두 번째는, 이거 갖고 자기가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상담하지 마라인 거 그지? 지도 못 먹고 사는데 놈을 어떻게 먹고 살게 만들겠니? 세 번째, 자기가 낳은 자식은 어떻게? 자기가 거둘 수 있지 못하면 남의 가족은 어떻게 행복하게 상담해 주겠노? 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 암이다. 이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정도, 정행, 정법의 방법으로. 올바른 길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것을 선택해갖고 이 상식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배우는 사람이 이 상식을 얻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사람이 가장 도의 길이다는것다 그렇지 마정식이면 안되지 그건 귀신이신 거지 귀신 시나바 까먹는 소리 그렇게 하면 안되지 두 번째는 중철지는 뭘까? 어? 중철지 이거는 알지다 그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이제 상식이 아니라 이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겠나? 아니지. 이거는 올바르게 살고 안고는 얘기했잖아. 이거는 상식이지. 무당이면 뭘 알아야 되겠나? 무당이면 신을 알아야 되고. 종교 선이면 어떻게? 정말로 종교를 알아야 되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종교의 길을 알아야 되고. 무당이면 무당이 무당의 길을 가려야 되고.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이사람은 종교의 길이지만 나는 하는 일이 있잖아. 하는 일. 그지? 하는 일에 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그렇게 최고의 길이다. 그지? 이것을 우리는 배움 사람들이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이것은 자연의 이론이다. 그렇게 진리다. 진리. 그지? 그렇게 자연의 과학의 이론, 과학의 이치, 과학의 이론, 학문의 이론 이것을 우리는 터득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중철지라는 거다. 자, 그다음에 상철독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의 어떻게 통한다는 거다, 그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지혜라는 거다. 지혜. 여러분들은 지혜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게 뭘까? 자, 우리는 뭐, 종교가 먹까 하면 종교다, 이렇게 하고, 지혜가 뭐지 하면 지혜다, 이러고, 이래 보면 안 된다, 그지? 지혜라는 것은 뭐까 이론과 논리에서 정해지지 않는 불확실한 특정 행위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다. 그렇아요 지혜롭게?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되고. 지혜롭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그러면 한번 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혜롭지 선택을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망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나? 아 공부해야지. 어떤 공부? 자신을 아는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자신을 아는 공부부터 해야지. 우리 종교라는 것입니까 아까 이야기 했잖아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무엇하러 이 길을 가는지도 모르면서 뭘 너무 상담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망해반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겠나? 자기 자신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거야. 그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뭘까? 아 자꾸 공부, 공부하지 말고 <웃음> 공부 무슨 공부? 아 참말로 <웃음> 공부라는 것은 이단순하게책 읽는 이런 공부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를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가 무슨 공부이겠나? 참나 참나 자기 자신을 아는 공부가 참나다 내 자신을 정말로 아는 거 그런데 전부 다 허상에 끼어 있는 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전부 다 허상에 쉬어 있는 거야 방법론이 없었잖아요 참나를 찾으시는 방법놈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돌을 우쳐 가는 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는 것이 어떻게 해? 나를 아는 거야 나를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뭘까? 여기 문제라, 나는. 나는 뭐가, 뭐가 있는 거야, 나. 나 뭐야? 나도 모르면서 뭐 공부도 하고 뭘할 거야? 나는 나? 아이, 내가 가르쳐 줬잖아.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나는 어떤 성취지? 1번, 2번, 3번 자아. 자아가 아니고 이것이 나, 자아, 자아 나, 나, 의식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나 어? 현재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의식의 나다. 그렇게, 나의 나다, 이게.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예요. 자아라. 그렇게 내 자신의 나다. 현재 내가 이 몸뚱아리를 안고 있는 나. 그럼 안고, 몸뚱아리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뭐가 들리있겠 내가 그, 영혼이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쳐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사오고, 배우고, 느끼고, 익힌 것들.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네, 어식 속의 나가, 나, 자, 라는 거다. 자, 이기서 어식 속의 나. 응? 어식, 어식 속의 나. 이것이 우리는 자, 라는 거다. 내 자신은 어떻게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느끼고, 겪고, 이렇게 한 것이 나, 자, 아다. 그러면, 내 자아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거 감각을 느끼는 내 의식의 나는 어떻게 뭘까? 내참 나일까? 여러분들은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말, 말 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구별 안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다. 그 중에서 메모리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내식이라고 그랬다, 내식. 아, 내식 속에는 온갖 초동사인가 다 들어있는가, 맞는거틀리는거 그런데 이걸 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을 못 하는 거다. 자, 여러분, 우리 요새 테레비 많이 하잖아, 그제? 교 교도소... <웃음> 교도소 잡힐 때, 잡아 열때 가시도, 그제? 잡히 들어갈 때도 아이다 하잖아. 이 머리가 어떻게, 의식이 잘못된 거야. 나는 그것이 잘못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웃음> 이런 어시기 나는 자라는 것이 자아를 찾아라. 이 잘못된 잘못된 자, 잘못된 지시, 잘못된 사고에 의한 자아는 그거는 정말 엉터리 자아지, 그지? 자, 미신도 있을 수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웃음> 이 그러면 어시속의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다, 그지? 여러분들인데 이 의식 속의 나 속에는 나 속의 나가 있다 나 속의 나가 우리는 참나 라는 거다 참나 본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 그런데 우리는 의식의 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 속에서 엉터리가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엉터리가 발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가 이런 어식의 잘못된 의식도 있지만 내 욕심이다, 욕심. 그런데 우리는 명상하면서 욕심을 버리라. 욕심이 뭔지 아세요버니까그죠 욕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 그 다음에, 이나 속에는 또한 가지 나가 있다. 내 밖의 나가 있다. 내 밖의 나. 이것이 우리는 일종의 허상이다, 허상. 자가 아니라 허상이다. 그렇게 허주라는 거, 허주. 그렇게 가짜의 나라는 거다. 그러면 이 허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허상도 있고, 허주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이두눈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서 나라는, 나라는 자체는 이 어식 속, 우리가 대부분이 어식이에요. 이 어식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선택을 해 갖고 이것을 우리는 터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도로 수련해 나가는 것이 도다 그러면 내 두뇌 속하고 내가 통화를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 볼까 갈수 있겠나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오늘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끝내고 다음주부터는 화요일 수요일 날이 정말로 명상이 뭔지 이 두뇌가 뭔지 의식이 뭔지 심리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 우리나라 지금 점점 부 잘못됐다 이 잘못된 사고를 하나씩 바꿔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한번 개척해 보자는 거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혼자서 가면 너무 외로운 길이에요 너무 외로운 길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가고 이때 강의할 때는 제가 이 천부교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엄청난 많은 사연들도 있겠지 그가 그거이 세상에 없는 이론들을 풀어나가면서 내가 인위적으로 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지식으로도 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나 밖의 나에 의해서도 푸는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참나가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다 어떻게 풀었는지도 이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우리는 고민을 해갖고 함께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행복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나 중요한 게 아니라 참나는 내인데 있는데 찾아와 말 건데 이 참나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너민데 시비하고 너민데 삶하고 이런 것 것도 떠나서 내 영혼도 행복하고 내 살아가는 것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사는 것도 행복하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하겠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요 수요일 날 행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네.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자식의 행복도 만들어주고 딸도 행복을 만들어주고 남편의 행복도 만들어주고 나는 어떻게 나의 행복도 찾아가고 그러면 스님은스님의 길을 가면서 행복도 찾고 무당은 무당의 길을 가면서도 행복을 찾고 그치? 그래서 지그 다음 주부터 내가 오늘 이 가져온 것은 어메이징 그리스와 이거와 천부경은 한 세트라는 거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설명할 때세 가지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인데 완벽하게 그리고 이것이 이 버렛 미션. 제가 천부경을 풀어갖고 공경제가 딱 10년인데 가장 먼저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특허까지 출연한 것이 이 버렛 미션이에요. 이것이 딱 8년 됐어요. 이제 9년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누군말따나 우리 한 주기가 9년이됐다 그치? 9년이 딱 되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없는 이론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치? 여러 가지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겠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함께 풀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리스는 오늘 이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앞 강좌, 앞 강좌를 여러분들이 들어보게 되게 되면 게되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세에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런 모든 것 여러분들의 두뇌부터 시작했고 여러분들의 심리, 요가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의 이 두뇌 개발과 학습,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우리가 죽음을 대비해 가지고 죽음을 대비해갖고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방법까지 몽땅 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동안에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 설명했기 때문에 개인의 이 주관적인 입간이, 주관적인 입간이, 그 입장이 아니라 이것은 논리,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은 완벽한 과학적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이것을 듣다 보게 되면 다소 황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견이 다르대서 충돌이, 뭐 또, 어, 이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보면 그동안에 황당한 이야기도 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 명상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모든 것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